안녕하세요, 세영입니다. 오늘 같이 다이어리 글을 꾸며보도록 할 건데, 요즘에 그 혼빙, 혼자 빙고하는 게또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오늘 혼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요즘에 MBTI 테스트 해보시는 분 되게 많잖아요. 저도 계속 안 하다가 안 하다가 진짜 최근에 처음 MBTI 테스트를 해봤는데, 그리하여 저는 오늘 MBTI 빙고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MBTI 테스트 해봤을 때 저는 INTP가 나왔어요 INTP 그래서 INTP 빙고를 해볼 거예요 MBTI 빙고판은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검색하셔서 여러분들 MBTI에 맞는 빈고판을 찾아서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다니기, 여기, 여기만 너무 좀 뚱뚱하고, 여기만 너무 좀 날씬한 것 같은 느낌이지만, 그래도 뭐, 뱅구판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. 이렇게 빙고판은 일단 다 만들었고 간단하게. 간단하게 여기 색을 넣어서 좀 데코레이션을 할 건데 자 이렇게 간단하게 틀은 만들었고 저는 그러면 이빙고 색칠을 형광펜으로 해볼까봐요 <목소리> 이렇게 빙고판을 완성을 해봤습니다. 왜 다이를 꾸미기 할때 항상 다이어를 어떻게 꾸미지? 뭐로 채우지?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. 저도 진짜 많이 고민하는 항상 요즘에 이렇게 홈빙이 유행이라고 해서 오늘은 저도 홈빙을 <웃음> 해봤는데 MBTI 빙고판을 이렇게 만들어 봤고, 자,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홈빈용빈고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프린트해서 붙여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그려서 활용해보셔도 다이어리 꾸미기 하기에도 좋고 뭔가 기록하고 내 자신을 파악하고나 알아가는 데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조만간 또 올게요. 안녕. 빠이.